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왔어요 왜 왔냐면은 저희 고등부 친구 학교 신방을 할까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안녕하세요 아, 이름도 말해주세요 예은입니 예, 예, 예은이를 만났어요 이제 예은이가 인도해주는 곳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아, 그때 날에 나한테 때뭐라치지마요 뭐가 구라야 뭐, 뭐가 내가 아, 그런 말 했는데 구라야 <웃음> 지금 저희는 먹으러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후보를 찾고 있어요 야 일단 그럼 숙지구 쪽으로 가자 어차피 그쪽에 있다면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 일단 숙지구로 가겠습니다 빨리 지한번 내려 안녕 <웃음> 우리는 지금 숙지고등학교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죠? 네, 이은씨 학교 소개 한번 해보세요 어.. 숙지고등학교 이거요 화서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유 학교 앞에 명량 있고 닭강정집이 있는데 닭강정집은 오래 걸릴 것이고 아 맞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무슨 소문을 하시죠? <웃음> 누구한테 소문을 하시나요? 어? 아니, 아니, 들려오더라고요 아,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 아, 여중을 나오셨다가 받은? 이번에 공학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학 오고 나서 이제 제가 신나가지고 좀막 나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웃음> 그거... 음. 전도사님 생각 은요아니아니 아, 소문이 아니. 들려오더라고 누구한테 들려오는 소문이 어, 막 들려와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계속 견제 넣고 있죠 그렇죠 중학교 친구랑 갑자기 패배를 한다 그럼 갑자기 누구야? 남자야? 이러고 있고 와. 여러분 학창 시절에 아무나 만나면 안된거 알죠? 남자도 제가... 없는데 자꾸 남자 숙지지 <웃음> <야, 웃음> 남자도 이거, 있으면. 이거, 이거, 이거 보고 있는 수티거 친구들. 다가오세요. <웃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경고합니다. 여기는 <웃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다닐 나입니다. <웃음> 제가 이름 몇몇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없는데 자꾸 있다고 의심하고 부각하고 뭐라고 하고 제지하고. 이게다 사랑이에요, 사랑. 됐네요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무리학교 그래, 아니지만 맨날 모른 학데 할게 생각났어요 이윤씨 일어나세요 어디갔어요? 여기 운동장 막히 퀴걸으려고 내가 왜 걷는지 알아? 내가 어, 시어너 빨리 배고파지라고 아배안걷는 어, <웃음> 어? 야 너가 배고파서 밥을 먹을 거아니야배고팠 죽겠는데 아, 아 이렇게 걷는다고 배고프지라고 뛰어? 운동을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난 걸을게 는 뛰어 걸어도 충분히 살을 시겠어자 <웃음> 여기서 질문 시지고가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저 한자가 있는데 어.. 저희 학교 마크는 삼계탕을 닮았어요 삼계탕을 닮았다 생각하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아니, 아니, 만약에 저희 2번이 저희 더 많을 시에 이에는딱바 되게... 다섯 대 맞습니다 좋아요 아, 아니면 댓글 다른주세요 마시... 아이고 아이 네. 뭐야 깜짝 <웃음> 야 이거 <봐. 웃음> 이거 아까 아, 확대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나오네 깜짝 놀랐네 자 이제 소화 다시 되셨죠?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예은씨 여기. 여기.. 여기 예은이 방불를 해서 왔는데 왜 <웃음> 네, 그래 너 방불집이잖아 <웃음> 예은이가 이제 저 버리고 쏜 욕가인데 안녕 예은이 밥 뭐하냐 근데 뭐하고 하면... 뭐? <끝> <내> <끝> <끝> 있는거지이나데어 <끝> 어? 근데 라 나도, 나도 근데 사실 궁금해 항상 내 모든 영상들이 <끝> <이런> 어떻게 편집이 되지난참 <끝> 궁금한 상 보면 난 어떻게든 나 편집해서 보내시죠요나 제가 <끝> 나름 그 댓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관리하 기준이 뭐냐면 내 욕하는 거는 하나도 안 줘. 죠 절대 안 좋은데, 근데 나랑 같이 나오는 사람이 좋으면도 뭐랑 하고 나가면은 무조건 삭제 하거든요. 앞으로는 촬영도 해야겠다. 그래서 안 돼. 금요일날 찍을 영상, 윤성이랑 또찍을 영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오빠가 이제 진실해서 가는 영상을 찍어. 그러니까 힘들로 이제 그 외윤성이를 만나요. 근데 윤성이 앞에 여자애들 유리가 있어요. 그러면 윤성이는 거기서. 아선전님 빨리 가요 하는데 오빠는 그걸 즐겨. 아니. <웃음> 와지를 해주고, 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여자애들보다 PC방에 가는 그런. 뭐, 어느 정도 너희 예측이 들은 맞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예도이 영상 나오겠네요? 진짜 너무 아무말만한것 같은데. <웃음> 저 지금 이대왕은 또 걱정되거든요? 나자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저희가 헤어질 시간입니다. 얼른 오세요. 음. 아무튼 오늘 예은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최진원 피셜 예은이 단골집도 가보고 즐거웠네요. 아무튼. 인사하세요. 이제, 네, 우리 또 나중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b 어? 이 <웃음> 이제 예은이랑 헤어져서 저도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아, 이제.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신방 같지 않은 신방을 했는데 어, 아무튼 그래도 예은이에게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